11월 5일은 초승달입니다. 10월달에도 초승달의 전후로 하여서 진도 5강의 강진들이 많았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지진 상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큰 지진의 전조현상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지진의 횟수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경우에는 강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해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등의 대지진들은 이러한 지진의 감소 패턴을 보이다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에 태양은 가장 강한 폭풍으로 큰 태양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이 태양 플레어 가스가 지구에 닿아서 전파 장애와 지진 발생까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바누아투의 연속강진 발생과 태양 폭발 그리고 지진의 횟수가 감소하는 것까지 세 가지 지진 발생의 전조 현상들이 함께 발생하면서 최소 일주일간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17년 태양 폭발 때에는 아키타현과 이와테현 그리고 홋카이도의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7년 태양 플레어 발생 이후에 아키타현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고 그한달 뒤에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5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쿄와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5강의 지진과 가고시마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썼습니다. 2021년 큰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은 도쿄 지바현 이바라키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이와테현 아오모리현 이시카와현 와카야마현 가고시마현 구마모토현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시가와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계속된 군발 지진 이후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일 이상 현상을 보면 먼저 아오모리현에서 갑작스러운 정전 현상과 저녁에 천둥이 계속 발생을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홋카이도에서는 11월 2일에 이상한 냄새가 라는 이치 현상이 있었으며 도쿄에서는 새벽에 까마귀가 울어댔습니다. 시부야에서는 원숭이가 출몰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말은 초승달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북캘리포니아 캐스케이디아 섭입대에서 최근 군발 지진이 발생 중입니다. 최근 규모 4 이상의 지진들이 계속 발생 중에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시간이 11월 4일 오전 1 0시 47분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세계 주요 지진을 살펴보면 11월 3일 지진을 먼저 보면 칠레 규모 5.7강 진발생 일본 호쿠시마 이와키 규모 4.6강 진발생 일본 오키나와 규모 4.5강 진발생 남태평양 피지 규모 5.7강 진발생 홍가 규모 4.9강 진발생 인도네시아 규모 4.8과 4.5강 진발생 바누아투 포트빌라 규모 5.0강 진발생 그리스 규모 4.3강 진발생 11월 4일의 지진을 살펴보면 멕시코 규모 4.5강 진발생, 캘리포니아 규모 4.1강 진발생, 미국 아이다호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